5 5번이 일단 맞는지 확인해보고요 인석이의 돌잔치 돌잔치입니다 돌잔치. 네. 자 간단하게 태양의 덕담을 많이 하고 받아가겠습니다 네. 덕담 네. 자 여기 마이가 있고요 많은 네. 있어요, 네. 감사합니다 선발자찬의 기원에 초국 와인 프랑스산 초국 와인 선물 드렸습니다 자한번더 추천해 볼게요 네. 한번더 네. 도로둑과 의